뭐? 뭐 찍으려고? 뭐 뭐? 뭐? 아... <웃음> 아니 제가 온택선이 따로 듣긴 들었는데 진짜? 처음으로 스윙하셨는데 그게 홈라운로 아, 연결됐다고 아 그동안은 공만 지켜보다가 오늘 이제 오늘도 약간 공만 보려고 했는데 이제 탱니가 나온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한번 스윙을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봐잘맞네 슬라이더 던졌었는데 일부러 느리게 던졌을거야 기분이 수,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 국가대 베이스가 혼난 차가고 뭐 제가 혹시나 기를 죽인 건 아닌지 <웃음> 근데, 그, 그렇게 근데, 근데 손이 저도 모르게 들리더라고요 <웃음> 그두 번째 상대 때인데 원태 선수가 3구 3진 잡았거든요 약간 일부러 봐주신 건지 아니면 아니아니 아니. 봐준 건 아니고요 공이 좋더라고요 <웃음> 정주의 <목소리> 1년 동안 많이 발전했나요 그러면? 그러니까 작년 아, 어, 많이 좋아졌죠 그때두 단계보다는 산... 어. 혹시 한두 단계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어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밥 먹고 그다음 커피 얼어먹을게 알겠습니다 음...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됐습니다 됐습니다 뭐해 둘이 r 찍는 거야? 어? 또안친해졌어 아니 아까 또아 혼나 좋잖아 아 괜찮네. 안, <웃음> <웃음>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같은 팀이잖아, 이제. <웃음> <웃음>